안녕하세요 뭐든지 원샷해보이는 남자 원샷맨입니다 차! 오늘은 신비의 씨앗이라고 불리는 전 세계적 각광을 받고 있는 바질 씨앗이 함유된 바질시드 드링크를 마셔볼건데요 딱 보자마자 세상에 이상한 알갱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호불호가 갈 정도의 음료인 것 같아요 바질씨드드링크는 국내 최초로 소개되는 바질씨앗 음료도 오메가3 칼슘과 단백질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되었다고 하네요 또한 높은 친수성으로 약 30배에 달하는 수분을 흡수하며 바질씨앗은 예전부터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소화불량 이소염, 변비, 설사 등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돼. 신미한 씨앗이라고 하네요 이 씨앗으로 어? 이 씨앗으로 둘러싼 식이섬유가 뱃속 포만감을 도해주어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바즈시드 드링크를 야무지게 원샷을 보겠습니다 자 아... 하... 정말 건강해지는 그런 맛이었는데요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척!